바야흐로 크리스마스 시즌,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거나 특별한 약속을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회사를 넘어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인 만큼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먹는 음식도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아름답고 황홀한 비주얼로 눈도 즐겁고 달달한 맛으로 입도 즐거운 각 나라의 크리스마스 디저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안 만들어도 부시드 노예랑 꼭 만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시드 노엘은 프랑스의 대표 크리스마스 디저트입니다. 통나무 모양의 케이크인 부시드 노엘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새해 첫날까지 통나무에 불을 지펴 건강을 기원하는 관습에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가난한 연인이 선물 대신 나무 뗄 감을 선물로 주었다는 절절한 러브스토리에 얽힌 전설도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디저트는 말린 과일과 설탕에 절인 과일 껍질, 아몬드 등을 넣고 구워낸 빵인 슈톨렌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12월 초부터 슈톨렌을 만들어 놓고 일요일마다 한 조각씩 먹으며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겉에 슈거 파우더를 듬뿍 발라서 다른 빵들과는 다르게 2, 3개월은 넉근히 보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때문에 차가운 디저트를 먹습니다. 달걀 흰절로 만든 머랭 케이크에 싱싱한 과일과 생크림을 얹은 파블로바가 대표적인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크리스마스뿐 아니라 호주를 대표하는 디저트라고 합니다. 중국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특별한 디저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에 와서 크리스마스 사과를 선물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중국어로 핑안야 라고 하는데 중국어로 사과를 뜻하는 단어와 앞글자가 같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서로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로 크리스마스 사과를 포장해서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영국의 크리스마스 푸딩과 민스파이, 이탈리아의 파나토네, 필리핀의 망고플롯과 같은 세계 각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맛있는 디저트들이 많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